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런 범퍼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는 공장 퀄리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프레이 캔으로 자가로 하셨을 때이 정도 퀄리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작업을 했고요 한 번도 스프레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영상을 제작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차량 도색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냥 차 표면에 들어간 부분은 메꾸고 나온 부분은 사포로 갈아내서 매끄럽게 한 다음에 색칠하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 미술 시간에 색칠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똥선도 뭐 실패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재료는 이렇게 되고요 준비한 차량은 2012년 에코스 차량입니다. 보시면 전 차주가 페인트를 한번 해서 광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범퍼가 뚫려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데미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패널을 좀 닦아주시고요. 보시면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고 페인트 한번 칠한 흔적들이 많이 있고 라인이 좀 많이 가있죠. 마스킹을 좀 잘못해서 그리고 페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퍼티 작업을 해서 메운 다음에 샌딩을 해줄 겁니다. 네, 먼저 준비하셨던 비닐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180번 사포로 샌딩을 해 주시면 되는데 페인트 전체를 다 벗겨 낼 필요는 없구요. 매끄러운 면에는 퍼티가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내줘서 퍼티가 잘 붙는 그런 면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80번 샌딩 스크래치를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시고 매끄러우면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퍼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퍼티는 이제 경화제가 있는 퍼티를 사용하시고요. 적당량을 박스에 덜어서 경화제를 2, 3% 정도 덜어주신 다음에 헤라로 섞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색상이 막 엉켜서 하나의 색상으로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계속 섞다 보면은 하나의 색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때까지 섞어 주시고 퍼티를 바르시는데, 저처럼 묻히고 펴고, 묻히고 펴고. 하는 원리로 헤라를 사용해서 퍼티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문푹 들어간 부분 위주로 이제 퍼티 작업을 하시는 거고 한번씩 박스에 헤라에 모든 퍼티를 닦아주시면서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작업을 깔끔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샌딩을 할 거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퍼티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시면 를 되고 저는 이제 퍼티를 바르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늦어서 하룻밤을 말렸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퍼티를 도포한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딱하면 그 퍼티가 이제 다 말랐다고 보시면 되고, 180번 샌딩을 끝냈는데 좀 뭔가 손에서 걸리적거리는 만져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퍼티를 샌딩을 하시면서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80번 샌딩을 마치시면 손으로 만져보시고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부드러운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퍼티가 남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갈리게 돼있죠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 한번 더 샌딩을 해줬고요8 0번 샌딩이 끝나시면 320번 사포로 샌딩을 해주시는데 180번을 이 정도까지 해주셨다고 했을 때한뼘 정도 더 여유있게 320번 사포로 샌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머를 뿌리기 전에 이제 패널 전체를 어차피 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스카치브라이트로 패널을 문질러 주실 텐데 광이 난 부분에는 페인트가 묻어나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를 내줄 거예요. 패널 전체를 꼼꼼하게 광이 죽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문질러서 닦아주시고요. 네, 다 끝나셨으면 프라이머를 뿌리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 마스킹을 할 텐데 작업을 할 부분의 주변 테두리 부분을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둘레를 마스킹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주셔야 작업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런 크롬 타입의 이제 중간에 들어간 부분들을 이제 마스킹 하시기가 어렵고 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덮으신 다음에 손톱으로 그 윤곽을 좀 잡으신 다음에 집에 커터칼 같은 거 있으시면 저렇게 돌려서 남는 부분을 떼 주신 다음에 손톱으로 남은 부분을 정리를 좀해 주시면 깔끔하게 마스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파킹 센서 같은 부분도 덮어 주신 다음에 칼로 도려내 주시고 남은 부분은 빼주신 다음에 손톱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스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파킹 센서는 마스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스킹 종이가 마련이 되셨으면 반 정도 마스킹 테이프를 끝부분에 붙이셔서 패널 테두리 부분을 마스킹 했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마스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페인트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마스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샵에 있는 미리 이제 테이프가 붙어있는 마스킹 비닐을 사용했는데 저기 없으셔도 종이로 마스킹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을 좀더 넓게 하셔야 스프레이가 다른 패널에 날려 붙는 걸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킹이 끝나셨으면 패널 전체를 꼼꼼하게 닦아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페인트 시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 시간에 붓으로 색칠 하듯이 스프레이를 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막대기에 붓이 달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50%씩 겹쳐서 칠을 내려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뿌려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코트 프라이머 뿌리고 있고요 첫 번째 코트는 날려서 뿌리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커버가 다 안돼도 빠르게 뿌리신 다음에 두 번째 코트는 10분 뒤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만져 보신 다음에 말랐으면 뿌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트보다는 좀더 천천히 뿌리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코트를 뿌리실 텐데 두 번째 코트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뿌리시면 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50%씩 겹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는 블랙 색상에 가까운 프라이머를 뿌렸는데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네, 저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만져보시고 말랐으면 물을 뿌리시면서 320방 샌드디스크로 프라이머를 뿌린 부위를 샌딩 해주시면 되고 그 뒤에 600번 사포로 패널 전체를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 마무리가 되셨으면 아까 하신 방법 그대로 마스킹을 해주신 다음에 베이스코트를 뿌릴텐데요. 첫번째 코트는 저처럼 빠르게 지나가시면서 두번째 세번째 코트 페인트가 잘 묻어날 수 있는 그 표면을 조성해 주신다는 개념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날려서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버 색상같이 메탈릭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페인트는 날려서 뿌리시면 얼룩이 지기 때문에 단색 메탈릭 입자가 없는 단색은 저런 식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두번째 코트는 첫번째 코트보다 조금 더 천천히 뿌리시거나 저처럼 조금 더 많이 겹치시면 돼요 50%가 아니라 70-80%씩 겹쳐서 뿌리시는데 욕심을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블랙 색상은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두번 정도 뿌려도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언제까지 뿌리냐 했을 때 프라이머 스팟이 다 커버가 될 때까지 말리시면서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그걸 반복하시면 되고 보통 세번에서네번 정도 스프레이 캔으로 뿌리시면 커버가 되실 거예요 페인트가 흐르면 보정하는데 또 말리고 시간이 또 들어가니까 저처럼 손을 빠르게 지나가시면 실수하시는 걸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완전히 이제 다 마르면 이렇게 매트하게 표면이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먼지가 묻으실 거예요. 밖에서 작업하시거나 뭐 안에서 하셔도 먼지가 묻었을 때에는 페인트를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600번 사포에다가 물을 좀 묻히셔서 저 부분을 부드럽게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원리는 거친 부분은 사포질해서 부드럽게 하고 들어간 부분은 퍼티로 메워서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는 시간은 뭐 스프레이 캔마다 다른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샌딩을 마치셨으면 한번 물기를 제거해서 표면을 한번 봐주시고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중요합니다 눈보다 손의 감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손을 만졌을 때 거친 부분이 없고 매끄럽게 표면이 정리가 됐으면 클리어를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클리어는 2K 클리어인데 경화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화제가 같이 있는 클리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송진포로 패널을 전체적으로 닦아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코트는 무조건 빠르게 지나가시면 돼요 광이 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코트를 적당히 올려 줄 거기 때문에 광이 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코트가 잘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네, 두 번째 코트는 1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뿌리시면 되고 첫 번째 코트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뿌리시면 됩니다. 뒷범퍼 같은 경우는 패널이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 섹션을 나눠서 뿌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서 먼저 뿌리고 코너를 뿌리고 양쪽 사이드를 뿌리고 뭐 이런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두번째 코트가 마무리 되면 이정도 광이 납니다 아까는 제가 안 비춰졌는데 패널에제 모습이 어느정도 보이는 정도 10분 정도 후에 이렇게 마스킹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 보시고 손에 묻어나오지 않으면 세번째 코트를 뿌리시면 되고요 두번째 코트보다는 느리게 뿌리시거나 조금 더 많이 겹쳐서 뿌리시면 됩니다 요령은 스프레이가 이제 묻으면 패널에 이렇게 물이 묻은 것처럼 촉촉하게 젖는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촉촉하게 젖는 정도를 눈으로 보시면서 프레이 캔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뿌리시면 되고 클리어 투명 페인트가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커버력이 다 다르고 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춰지지 않는 정도의 광이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작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가로 하셨을 때이 정도 작업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패널에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면 잘 뿌리신 거고 오렌지필은 공장에서 나온 차들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페인트 한 다음에 광을 내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페인트를 완전히 말리고 마스킹을 제거해서 광택까지 내준 결과물이고요 보시면 블랙 색상은 이제 이색 현상이 안 나기 때문에 컬러도 옆에 패널하고 잘 맞고 광도 다르지 않게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와 과정을 좀 최대한 없애고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영상을 여러 번좀 보시고 제가 했던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질문이 생기실 때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볼 때마다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